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금수저만의 리그,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슨 금수저의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할 뿐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어차피 헬조선에 태어난 것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리니 어차피 취업 안돼 어차피 인서울권 그것도 최상위권 학교 아니고는 문과 나오면 취직도 안 된다더라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시작을 하고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사회잖아. 아니다. 그들만의 경쟁사회. 잘 생각해봐. 전 국민이 누구나 거쳐간다는 이 통과 의뢰 같은 수능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반에 몇명 있었어. 그게 세상이야. 세상의 압축관. 대부분은 처음부터 포기해요. 대부분 다 처음부터 포기해요. 그래서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예요. 마치 개미 얘기하죠. 개미들 100마리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30%만 일하고 70%는 논대잖아요.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라고. 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열심히 하시면 안돼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왜? 이 세상에 90%는 열심히 안 하나 거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직장인이 지 직장인이 일 열심히 안 해요 <웃음> 열심히 안해난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이거야 아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경쟁자가 없구나 진짜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다 경쟁자일 것 같잖아 여러분 한 번은 느꼈잖아 고등학교 3학년 때다 열심히 해다안해다안 하잖아 <웃음> 고3이 열심히 합니까? 아니죠 다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 극소수죠 걔들만의 잔치죠 열심히 하는 애들만의 잔치 그게 수능이지 회사에 가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신용을 내는 사람들 많아 겉으로 보기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온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애사심을 가지고 이 회사 내가 한번 일으켜 세워버리 라는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없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뜨거운 애사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 이 새끼 낫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다고. 걔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걔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다. 사회 탓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 제도 탓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밑에 쫙깔려있대 아주 뭐. 쿠션작용으로, 쿠션. 아. 살짝 들여밟고 올라가시면 정말 사회는 그렇게 돼 공부 똑같은 거야. 그 위너스 클럽 들어가는 애들이 열심히 한게 아니라. 그냥 한 거야. 하라 그래야 여러분들은 효율을 따지고 있을 때, 어, 다섯 번잡고니다 신발 막 이러고 있을 때 걔들은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보한 거야. 그냥.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너무 간단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알아도 아니야. 야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들이 기적이에요? 걔는 진짜로 안 먹었을 뿐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다이어트가 어려운 게 아니지. 열심히 다이어트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매뉴얼대로. 아침에 풀, 점심에 풀, 저녁에 풀 먹으면 누구나 다 살이 빠진다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여러분 똑같다는 거지 하면 무조건 올려, 무조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면 된다고 라 생각 안 해요 해도 안 된다고 라 생각하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자 이거지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남들 다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왜? 너희랑 다르니까. 그 자신감 하나로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